와 쌀가루가 어디 있지? 잘 알지? 아 쌀가루 여기네. 쌀가루 그렇게 안 보여 쌀가루 오케이. 오케이. 제주야! 회감색 네, 내가 아, 뭐야, 쌀가루를 어디 찾았다. 어디? 아 여기네. 어 뭐야 쌀가루 찾았어? 쌀가루. 에이, 어 어디갔어? 쌀가루? 쌀가루다. 아, <웃음> 와.. 저당초 금춘석이네? 내 머리 지금, 이러면 안 되지.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추석 당일 새벽이다. 갑자기 성평만 들고 싶어서 왔는데 시간이 좀.. 또 일찍 일어나니? 근데 어쨌든 간에 그.. 우리가 내일 송편을 만들어가기로 했는데 안 만들었어 아 거기다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우리가 새벽 4시에 나가야돼 그래서 아, 일어나서 만들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 아, 만들어온거다 그럼... 만들자 야 상황이 참그래 만들.. 자.. 그래. 일단 만들자. 일단 내가 배려를 찾아놨었는데 선천댕자 이거. 어, 귀 선천댕들자. 어 뭐야. 왜안 돼. 너왜 불을 안 켰.. 아 켰구나. 아아 아, 아, 이거 밝아. 아이고 눈 아파라. 아내 눈. 아내 눈. 아내 눈. 아. 내 눈. <웃음> 아, 내 눈. 아, 아자 그러면. 여기에 일단 소끼랑 아까 셀카를 가져와가지고, 대충 했거든 음, 오케이. 그래서, 일단은 음. 이렇게 가져왔는데, 음.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. 아, 그래? 야, 일단은 너무 귀찮으니까, 많이로 음. 키자. 오늘 한 번에 못 되잖아. 어, 아이고, 잠깐만. 내가 야, 안 돼. 야, 안 돼. 야. 야, 내는 야. 어, 야. <웃음> 내 손. 야, 손손등, 손손등 딴 데다가. <웃음> 아, 나, 나 날라갔다. 던져. 악! 아! 악, 아, 잠깐만. 어, 떨어진다. 어, 어 어디갔어? 좋아, 야, 버렸어. 나 떨어지고 처... 왔어. <웃음> 나 손전등 처단하고 왔어. 자, 안되자 이제. 그래. 자, 일단은 이기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음... 여기 도있나 여기, 여기서 하자. 그래. 접힌 안 돼, 좀. 여기다 이렇게 딱 두고 깨를 봐야 되는데, 야, 너무 크니? 아니, 괜찮아.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? 아, 별어 없다. 어우, 야, 왜, 왜, 왜 계속 떨어지냐? 여여거를 아, 아이고. 야, 같이 옮기자. <웃음> 아 이렇게 해주면, 요 상태로 접어야 되는데, 음... 잠깐 눈좀 감아줄래? 그래. 저기, 저기 뒤돌아서 눈 감아. 어디? 네, 여기, 여기, 여기. 돌아서서 감아 어어 여기, 여기. 이케이기딱기어기있기 여기. 다려 봐. 어. 내가 할때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지말기 여기, 여기. 여아아이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야저거 어디 갔지? 나 <웃음> 아저겠다. 아 어디 갔어 이것도아 여기다 이건 <웃음> 좀 분해됐어. 이따려. 이따 나 지금 잡고 있어. 아 여기다 여기, 있다. 여기 있어. 야, 기다려. 뭐지 말고. 소가좀 크다. 아, 잘못했어. 아, 아 이거. 이거. 이이렇게 접어서. 저, 저. 야, 거이렇아안 돼? 아, 됐다. 접었다. 거너어 이거. 이이렇게아 이거. 이 그만 아이고 아, 오이이 짜잔, 접었어. 아꼈어. 아, 그... 어때? 여기 안에 있는데 보지 말고. 야, 다시 뒤돌아 봐. 야, 이걸 넣어야 되는데. 아, 왔다. 야, 기다려 봐. 내 좋은 생각이 있어. 말을 하진 않을게. 그럼 잠깐. 잠깐. 어떻게 됐다. 아, 아니, 깜짝아. 오우 가 나오지마 아아예송편이 대화도 하니? <웃음> 아 됐다 얘 이렇게 됐으니까 뚜껑을 닫고 찌자 그래 뚜껑 인가? 아, 아 일단은... 이거 찜기였어? 그 그래. 아나 이거 서랍장 같은건줄 알았는데? 서랍장이지니야 어, 잠깐만 려야되아이 예? 정도면 되겠지? 야 계속 불 피울 거를 내가 준비했는데 이거 왜 이거 좀차갑아 안돼! 이 온다! <웃음> 으악 어 하나 날아갔는데 아닌가? <웃음> 아니다 올라가자. 에 잠깐 기다려. <웃음> 이게 뭐야? 아 죽어. 나뭇가지야어 <웃음> 뭐야 어디 갔어? 야, 나뭇가지 하나 죽었. 야 어디 갔어?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꺼내 꺼내 와. 내가 시면 속에 가서 찾아왔어. 아, 아이고. 어, 아. 왜 빠져? 이 정도 빠 시면 속에 언가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빠져. 자, 일단은 차우차차이차우차우차우차우차우차우차우차아차우차우 <웃음> 하고 이제 불을 지펴 야, 기다려봐. 만깐만하나하나 아, 하나만? 하나만? 하나하나를하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만하것을하나 거야. 응? 나나나하나나하나하나하 응. 뭐야, 타르타를 꺼낸 다음에 타르타를 크기를 조금 줄일 수 없나? 응? 타르타를 크기 못 줄이나? 뭐라 그러 <웃음> 타르타로도 같이 태우자. 소동 맞. 야 이렇게 커 얘? 얘 너무 큰데. 야총소리나잖아야 혼자 돌아가는데? 좋아 가자. 개선아. 야 선거야. 내가 찔게. 예 위르 위르 위르 위르. 이야 하르카르 좋다 잘 탄다 잘 타. 야 근데 소독은 타면서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알콜? 야 거기 내 들어가 나와 오케이 okay. 알겠어. 야 근데 소독 찍어보고 싶긴 했어. 야 근데 소독은 그 알코올이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. <웃음> 왜 넣은 거야 이거? 원래 그냥 넣어. 원래 원래 해삼 넣으려는데 찾기 귀찮아서 제 메뉴에 쓰길래 그냥 넣은 거야. 야, 이제 소화시키자. 그래. 자, 이쯤되면 다된것 같다 확실히. 가수만 시켜. 아 오케이. 자 너? 알겠다. 응? 아, 아 됐다. 응? <웃음> 봐볼까요? 네. 오픈! 아, 예. 오. 야, 잠깐만. 이돌라 머리 겠다 이거. 아 저기 가세요. 네. 뒤돌이세요. 네. 병만 봐. 네. 머리 갔으니까 직접 모아줘야 되는데. 기다려봐. 내가 설짝만더 익히고 익히있게기있 해서. 여기 있 여기 있을게. 오케이. 을게 여기 있을것 같고. 야, 잠깐만. 거의 다 됐어. 여 응. 진짜 거의 다 됐어. 오케이. 이걸. 아저기 있을게. 갑자기 아픈 소리나게 여기 있을게. 여안이을걸요 익익혔어. 아, 오케이. 짜잔. 어때? 어, 난좀더이었지야 찾지 말고. <웃음> 구멍 났어. <웃음> 야. 아 내가 이제 오픈할게. 해서, 그래. 똑같아. 똑똑같아. <웃음> 야 그럼 반짝이 나눠볼까? 그래. 아뇨뇨 야, 꽤 많으니까 그렇게 그래 음. 아이고, 또한테 그래 야, 근데 너 먹기엔 너무 크지 않니? 우리 몸보다 더 큰데? 아, 잠깐 근데 우리 응.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? 우리 먹었는데? 어, 그래? 괜찮아 아직도 많이 나왔어. <웃음> 그래, 안 먹었거든. 그래. 안 먹는 거같 우리 너무 때꼬해서 먹어도 티안 나. 응. 음. 그렇게 생각하자. 그래. 그 그럼 이 상태로 잘린 거안 보이게 보존 시켜버리자. 자, 잘못했어. 쇽. 됐다. 와. 어? 잠깐나 잘못 고장 시켰나 본데? 야 무슨.. <웃음> 왜 무슨 고장이 이렇게 됐어? 야.. 응 음? 고장이 이상하게 됐지? 얘랑.. 얘랑.. 됐나? 어? 뭐야 뭐야 안 돼? 왜안 되는데? 안되냐? 몰 아, 응? 나도 몰라 왜? 그 에러는 뭐니? 아그 아, 뭐냐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뭐지? <웃음> 저거는 왜? 아니 그 그냥 보이길래 꺼내봤어 <웃음> 아이러를완전 야야 <웃음> 아 연결돼 좀어 됐다 응? 자가 이 상태로 되면 안 되는데 괜찮? 아니 괜찮을까 이게, 이게? 어자나 아, 멈췄는데야 미안하다 어 됐다 어왜이름 이래? 야, 그럼 이제 배단 시켜볼까? 그제 그래, 그래. 자, 네. 아침에 볼까? 음, 야 주차장으로 가자. 그래, 우리 도망가자 이제. 뭐야 이 불빛? 아 이거 내가 너, 너거 던진 거다. 예, <웃음> 음. 예. 야 도망가자. 오예, 어, 걸린다, 걸린다, 걸린다, 걸린다. 야, 니어있지 네 어, 잠깐, 어디로 꺼냈지? 아, 여기로 꺼냈다. 야, 송편 좀 이상한데? <웃음> 어, 왜 이래? 안된데 야, 그럼, 야, 카메라 꺼. 도망가자. 와. 나 카메라 또 이제. 그래 와. 응.